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녀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내 상대방이 저러는지 왜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또 나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건지 납득이 되질 않거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관계도 식어가겠죠 나는 내 상대방을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걸까요? 분명 나는 내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싸우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인 나는요 처음에 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참 예쁘고 가녀린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런 그녀의 여성스러움이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여자인 나도요 내 남자가 날 많이 이해해 주고요 아껴주는 듬직한 그런 그의 남성스러움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함께 지내다 보면 요 우리 둘은 참 대화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나와 같이 생각할 줄 모르는 것 같고요. 내 마음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은 또 자기 마음을 나한테 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남자는요. 여자가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나봐요 그리고 여자는요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남자에게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요 우리 서로가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자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의 방식이나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서도요 내 정체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남자인 나는요 처음에 내 여자가 간녀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래서 끌렸잖아요 그 말은요 내가 만나는 이 여자는요 나와는 다르게 불안하고 겁도 많아서 세심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나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내가 조금 잘해주고 챙겨줬을 때 그렇게 활짝 웃었던 걸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내말 한마디에 웃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 나는요. 처음부터 내 여자의 정체성은 그러하다는 라 것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몰랐다면요. 알았어야 하는 걸 거고요. 역시 여자인 나도요. 처음에 내 남자가 과묵하고 든든하게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남성스러움에 끌렸거든요. 내가 기댈 수도 있고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사람한테 끌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나한테 마구 제잘제잘 제잘 애교를 부리고 툭툭 삐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든든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그렇게 든든하게 느꼈던 내 남자의 정체성은요. 소소한 것들에 대한 표현을 잘할줄 모르지만 조금은 듬직하게 뭔가 굵은 마음으로 쭉 이어가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역시 몰랐다면 알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요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아파질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근조근 감정적으로라도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인 나는요 혹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 왔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거나 대화하는 게 그렇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남자인 나는 요 말이 많지는 않지만 또 여자처럼 감정적인 부분을 풍부하게 표현하거나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든다면 묵묵히 그걸 해내는 사람이고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도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다면 내가 그냥 감수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혹 나에게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나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우리 둘 사이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남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는 남자니까요. 나는 여자니까요. 내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끌렸던 건데요. 연애를 하다보면 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여자는 요 여자라서 그런가 봐요. 남자는 요 남자라서 또 그런가 봐요. 이게 잘안 된다는 거죠. 연애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간단한 것을 두고요. 우리는 억지를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여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맞춰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자도요 나는 남자니까 그게 잘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면 그래 줄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인 내 남자친구를요 나는 자꾸 여자처럼 생각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남자인 나는요 내 여자친구를 자꾸 남자처럼 생각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되어 가야 되고요 남자는 여자가 되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서로의 정체성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서로 사랑하면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맞춰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닌데요 그게 정말 맞춰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를 나에게 맞추게끔 내가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좋을 때 우리는 요내 남자친구가 과묵하고 듬직해 보여서 참 좋아요 그래서 든든해 보이니까 남성스러워 보이거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칭얼거리고요 밤새 통화를 하면서 자꾸 뭔가를 유도하는 말로 나한테 듣고 싶어해요. 또 여자인 내가 가끔 통화가 되지 않으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삐지거나 여자인 내가 또 그걸 달래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는 무슨 남자가 일어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때 분명히 나는 그 남자에게서 남성스러움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남자인 나도 요내 여자친구가 애교가 넘치고 사랑스러워서 사귀었는데요 근데 만약 이 여자친구가 요 점점 연락을 안 한다든가 나를 보고 싶어하거나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안 하면요 내가 뭔가를 잘해주는데 빵긋 웃거나 사랑스러운 느낌들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애교도 없이 무뚝뚝하다면요 나는 그 여자에게서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그런 매력을 또못 느끼겠죠 우리 둘이 충돌을 했을 때 내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겠죠. 내 남자와 충돌을 했을 때내 남자가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한다면 어쩌면 또 그게 남성성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 여자 보고 왜우냐고 소리를 치고요. 또 우리는 요왜 화를 내고 소리치냐고 또 싸우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요. 우리 둘이 충돌을 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남자가 울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한테 좀 익숙한가요? 아니면 이게 더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요 나는 여자로서 여성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고요 내 남자 또한 그러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좋을 때 정체성 때문에 좋아했는데요 충돌이 생겼을 때는 요그 정체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부인한 상태로 내 상대와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고요 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를 역시 내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겠죠 이 충돌은요 분명히 내 남자친구가 이상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이 충돌은요 내 여자친구가 이상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맞나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나요? 사실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어쩌면 여자인 나는요 여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남자에게 여성스러운 매력이 많이 어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 거예요 남자인 나도 요 그래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걸 거예요 또 역시 내 남자도 요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여자인 나도 그 사람에게서 남성적인 그 모습에 끌려서 그 사람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참 좋았고요 싸울 때도 격해지는 건 결국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온 말이 있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여자가 여자답게 행동하는 것, 남자가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인데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여자를 남자처럼, 남자를 여자처럼 행동해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남자가 요 자기처럼 생각 못한다고 나를 원망하니까 여자인 내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린 힘들거든요. 여자인 내가 요내 남자친구에게 여자처럼 생각을 왜 못하냐고 원망을 하니까 남자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도 또 힘든가 봐요. 우린 싸우면 꼭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말하고요.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진 어떤 상황을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내 친구들은 내 말에 동조해줘요 그의 친구들도 그의 말에 동조해줘요 맞아 그건 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남자인 나는요 내 친구들이 남자예요 여자인 나는요 내 친구들이 여자예요 아마 그래서 그 친구들도 우리 생각에는 다 동의를 하나봐요 여자인 나는요 내 마음이 서운해지고 아파지는 게 싫으니까 우리 관계를 위해서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이런 걸좀 알려서 그 사람과 같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게 내가 여자라서 선택한 나의 해결 방법이겠죠 남자인 나도요 가끔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서운한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걸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요 네,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위해선 그게 좋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게 남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 방식이겠죠 어찌 됐든 두 사람 다 노력은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요? 어떤 게 틀린 걸까요?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우린 지금도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우리 둘은요. 지금도 우리 둘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 자기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네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 남자가 몰라주니까. 내 여자가 몰라주니까. 그게 아프고 힘들어져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면요. 그 마음이 조금 덜 아프고 덜 힘들어지시나요? 그게 아니라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서로가 애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그게 정말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요?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요. 만약에 내가 내 생각과 동일하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이해를 해줄수 있는 그런 상대와 함께 있고 싶다면요.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상대방도 그러할 거예요. 근데 사실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그렇게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할 사람들은 이미 많이 있어요. 아까 내 친구들이 내 생각에 동조해줬잖아요. 여자인 나도요. 아까 내 친구들이 내 생각에 동조해줬잖아요. 그렇다고 여자인 나는요. 그 여자 친구들과 내가 사귀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남자인 나도요. 내 친구들과 내가 사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자고요. 그들은 남자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고요 여자인 나는 요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원해서 만났는데 우리는 만나고 나서 서로를 자꾸 남성화 시키려고 여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써주는 좋은 마음들이 우리 두 사람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갖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정체성을 자꾸 주장하기보다 요내 상대의 정체성을 조금 인정해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듯이요 내 상대도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걸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자기 생각처럼 내가 좀 움직여줬으면 하고 바라는 답답함이 또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도치 않게 자꾸 무너뜨리고 내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내가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마 그 사람도요 그 자기 정체성을 기반으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됐고요 무엇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라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어쩌면 그 근본은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서로가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부터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 어떤 충돌이 결국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의 연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접근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